검수안박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 일반 서민사건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은 불과 1% 정도를 하고 있다면서 검수안박법원의 핵심적 문제점은 수사종결권의 99%를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어서 결국 기소여부결정권을 경찰이 휘두르도록 경찰에게 몰아준 점이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조국 정장관에 대한 수사 등으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를 집요하게 파헤쳐온 검사였던 점 그리고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검수 한박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서슴치 않았던 점에 비추어 게다가 한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그리고 평소에 그가 문정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 성격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을 쏙 빼닮은 점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소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 때문에 국민들의 이목은 온통 이번 청문회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다른 부분 말고 오직 검수한박에 대한 그의 발언들이 민주당의 논리를 어떻게 깨뜨리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는 민주당과 한동훈 후보자 간의 검수 한박 법안에 대한 한판 대결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왔었습니다. 검수 한박에 대한 한 후보자의 소심발언들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발언들의 요지를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검수한박법안은 공직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는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범죄는 부패범죄의 단서가 되는 입구라고 하면서 공직자범죄를 막지 못하면 부패가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결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탈로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부패를 전염이라는 단어로 묘사했고 국민에 대한 약탈이라는 강렬한 표현을 사용한 점 공직자범죄가 곧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방위산업범죄 등으로 향하는 범죄의 입구가 되는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서로 따로따로 분리된 원어브 댐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것임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을 분리해서 이 범죄는 수사하고 저 범죄는 수사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수사 범위를 억지로 정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되는지를 설명했던 것입니다. 둘째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상층부 부정부패는 하층부로 전염되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약탈당할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논리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정도되는 선진국가에서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는 취지로 익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셋째 요즘 범죄의 트렌드는 과거처럼 금품을 대놓고 주고받지 않는다는 점. 시간차를 두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채용이나 각종 이권 등 돈처럼 흐름 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각도의 이익을 주고받는 등 대단히 지능적 형태를 띠고 있어서 범죄가 쉽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강도 나 절도 등 단순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공직자 부패 등 지능형 범죄 수사는 해당 수사에 관한 오랜 경험을 쌓아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논리를 펴갔습니다. 네번째 검수한박법안 상태에서는 공직자범죄를 막을 수가 없어서 고위층 부패를 만연하게 하고 결국 이러한 부패의 전염은 온전히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 것이며 국민에 대한 약탈을 가져온다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직자범죄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이지 지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번째 검수한박법안의 위험성을 묻는 김영동 의원의 질문에 전문가적 양심으로서 위헌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이날 청문회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 하나를 꼽는다면 검수한박이 사실상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셈이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도 일반 서민 사건 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은 불과 1% 정도를 하고 있다면서 검수한박 법안의 핵심적 문제점은 수사종결권의 99%를 경찰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어서 결국 기소여부결정권을 경찰이 휘두르도록 경찰에게 몰아준 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특정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과거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 검찰에 이의제기를 할수 있어서 재수사를 통해서 구제받을 길이 있었지만 검수헌박상태에서는 경찰이 한번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하더라도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선택적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들의 하나여만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한 후보자의 워딩을 그대로 옮기자면 이것이 범죄 의 전염을 가져오고 국민 약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검수안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주든 채택을 해 주지 않든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법무장관에 취임 시킬 것은 분명합니다. 취임 후 그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검수안박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법률팀을 구성해서 위헌 심판 청구 절차를 진두지휘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지만 오늘 떠오르는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사뭇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다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된 후 처음 떠오른 태양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위해서 자그나마 힘을 보탰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을 맞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망가뜨린 자들을 찾아내서 국립모텔에 투숙시켜서 숙식을 제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시는 친북세력과 친중세력이 이 나라를 흔들 수 없도록 발본 세권에서 대한민국의 기틀을 다시 탄탄하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도 번지수를 제대로 못찾고 헤매고 다니는 문제인 이 사람은 어쩌면 좋겠습니까 청와대를 떠나면서 모이는 제지자들에게 다시 출마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나 제가 성공한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예 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등 청와대를 떠나면서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느라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는 이 사람 국립모텔도 아까운데 국립여인숙은 혹시 어디 없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어디 별나라 세상에서 살다가 온 사람 마냥 정신 못 차리는 모습이 차라리 짠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